음음음음음음 해야지 않을까? 어. 오, 어. 야. 어. 야. 야. 음. 음. 해 음. 지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갖고 문제를 문질 해야지 어 꼼꼼하게 야야! 얼굴 그렇게 내리면 어떡해 <웃음> <웃음> 엄마 됐어? 얼굴에 이제 비누 없어? 어? 안 많아 어? 이 많아 <웃음> <웃음> 피치 나는 피치 왜? <웃음> 얼굴을 음. 음. 음, 응. 달라서 이 뭐야? 뭐야. 이 뭐야? 이게 베베고루 SOS 헬퍼크림. 푸거운 아! 햇살에서 놀았잖아. 그래서 이거 진정시켜준대, 피부를. 피부야, 진정해. 그러는 거야. 오늘 갔다 와서 여기에 뭐 물렸나봐. 아, 그래? 엄마도 뭐 물렸는데. 오 뭐? 엄마 여기 물나서뭐 발랐어? 이거 아. 엄마 발라 줄게. 내가 발라 봐. 얼굴에. 발라 줘. 발라 여기에 발라 줘. 다친 데. 어. 아, 내가 다친 데 바를래. 와. <웃음> 난 다친 데 바르고. 응. 응 선크림 다. 발랐어도 햇살이 너무 심했어. 아픈 데 아. 바르고 먼저. 아니야. 얼굴에 바르는 거라고. <웃음> 아, 야, 이거 아까워 얼굴에 빨리, 바. 빨리 줘. 응. 얼굴에. 발라. 야돼 응? 거 응? 이거 냄 응? 카레 냄새 카레 냄새 응. 난다고? 응그아 그거 못 엄마 라라엄마무도 없어 손가 계단 조심하세요 배지 충전. 마시는 방법지. 거기서 고백. 그래 윤서 옆에 앉고 싶어? 나고할 윤서가 저기 앉고. 사이액티브로 이따가 놀때 윤서 옆으로 가서 손잡고 놀자. 영화 볼 때는 액티브. 그냥 보고. 아. 영원하잠으면 되지 그면 해리 트리랑 자리 바꿔. 어 아, 진짜 얘? 남자와 시원하다! 좋아. 시원하다 우리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놀자 뭐야 에어컨인가? 에어컨이요? 선풍기요? 선풍기 같은데? 신기하다, 그지? 시원하고. 코로나 안 들어왔어? 응, 코로나 안 들어왔지. 아니, 이렇게 툴에 툴으로 들어오고 아니지, 야외에서는, 야외에는 아니지. 해리가 의자 같네. 의자도 노란색, 테이블도 노란색, 혜리도 노란색. <웃음> 해리 어디 갔지? 양수야. <웃음> 양야 혜리도 노란색 혜리도 응. 노란색 혜리도 노란색 노란색, 노란색. 노란색. 응. 노란색. 이 엄청 많네 어나리이해리 응. 응. 이빨도 노란색 근데 응. <웃음> 응. 어 뭔데? 그... 뭐 치아교정? 네. 이빨이라니 응. 철처럼 이렇게 한거? 어. 어 교정기야 응? 어 이빨이 삐뚤빼뚤한 사람들은 예쁘게 하려고 어! 아, 아. 아, 뒤로! 뒤로 뒤로 로로로로로 <웃음> 어. 비비 y b 비고 y go, tata, tata, t 다 t a t 비 t a t 비 t a t a 머리 tata, t a t 어 t a t 내가 a t a t a t 어 tata, tata, tata, t a t 어떠세요? 너는 이제 내발 볼래 엄마 응 응. 응. 오만한... 엄마 얼굴이 오+ 오+ 오+ 혜리도 얼굴 얼굴이? 왜 그랬어? 야, 거... 야, 얼굴? 오+ 오+ 얼굴. 오+ 오+ 오+ 오+ 오+ 오+ 오+ 얼굴 어 오+ 네. 응. 아, 응. 응. 어. 이 오+ 에서 오+ 오+ 바바까 바르고 싶 오+ 오+ 바 오+ 오+ 내 오+ 오+ 오+ 오+ 오+ 오+ 오+ 오+ 오+ 오+ 얼, 오+ 오+ 오+ 오+ 오+ 오+ 오+